오늘은 코일링으로 화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흙을 잘라서 준비해 줄 건데요 한 주먹 정도의 양을 잘라 줄 겁니다 그것을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둥근 야구공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샐러드 볼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만지작거리면 흙이 갈라지거나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도록 합니다 공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손물레 가운데 위에 흙을 올려 놓고요. 돌려가면서 골고루 흙을 펴줍니다. 같은 힘과 같은 속도로 쳐주셔야 균일한 두께가 나오니까 신경 써가면서 진행해 줍니다. 칠 때에는 손바닥의이 부분을 이용해서 생각보다 세게 쳐주셔야 합니다. 두께는 새끼손가락 두께 정도로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흙이 너무 얇으면 나중에 다 만들고 자를 때 바닥이 뚫릴 수 있어요. 두꺼우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새끼손가락 정도 두께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물레를 돌려서 칼로 이렇게 선만 그어줍니다. 동작은 손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시고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잡아주세요. 만약에 자르려고 하면 칼이 왔다갔다 거릴 테니까 선만 그어주시고요. 선이 생겼으면 물레를 천천히 돌려가며 잘라줍니다. 자 이제 바닥은 만들어졌고 벽이 될 코일을 만들어줄 겁니다. 코일을 만들어줄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처음에 손으로 주물주물해서 대강의 코일을 만들어줍니다. 대강 만들어도 적당히 두께가 비슷한 것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손가락을 써서 길게 만들어줄거예요 손바닥 아닙니다.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손가락들은 부채처럼 벌리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굴려주는 겁니다 늘린다고 해서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동작만 하셔도 저절로 늘어날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조금 더 두꺼운 부분이 있다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더 해줍니다 보통 코일을 밀때 코일이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터덕터덕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이랑 옆이랑 두께가 다른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코일을 밀때 힘을 주면서 늘리려고 할때 생기는 현상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코일이 균일하지 않으면 두께가 달라지니까 기물에는 별로 좋지 않겠죠 코일이 만들어졌다면 아까 만든 바닥판 위에 코일을 도넛 모양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만약 똑바른 원기둥 형태를 만들고 싶다면, 코일 도넛을 바닥판이랑 똑같은 크기로 올리면 되고, 벌어지는 형태를 만들고 싶다면, 코일 도넛을 점점 넓게 올리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요 라인을 이제 붙여줄 거예요. 이 라인이 제대로 안 붙으면 나중에 갈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마르면서 갈라지니까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근데 겉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살짝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그 라인들이 다 메꿔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자, 그리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묶어주고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살짝 깔끔하게 해줄게요 나중에 좋되는데 붓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붙은 부분 있잖아요 아까 코일이 와서 붙은 부분 음. 그 부분도 마무리를 잘 해주고 여기도 깔끔하게 그래서 아까 그 선이 보이면 안 돼요 그 흙과 흙이 이렇게 붙은 선이 보이면 안 되죠 속성이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기포 같은 건안 생겨요? 어, 기포 같은 거.. 아! 영상 보고 오셨구나 네. 그러니까 기포를 사실 없애주려고 이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되게 미세한 기포가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는 크게 상관 없는데 그 FM대로 하려면은 웬만하면 기포가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게 좋죠 음. 가끔 이렇게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손으로 주물주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눌러 형태를 어느정도 잡는 것은 좋지만 아직 축축한 흙이 순간적으로 얇게 만들어지면서 형태가 무너질 수 있으니 숙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의해주세요 만들면서 겉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일링은 손느낌 나는게 개인적으로 좋아서 저는 그냥 어느정도만 하겠습니다 코일이 순간적으로 너무 말라서 갈라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칼로 아까처럼 선만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잘라주세요. 저는 끝부분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올리면서 목을 좁혀줬습니다. 그리고 화병에 귀를 달아줄 겁니다. 이렇게 작은 코일을 달고 붙여줍니다.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름줄을 짧게 잡고 바닥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 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말린 후에 이렇게 바닥면을 칼로 다듬어서 정리를 해 줍니다 참 쉽죠?